일단 한번 와보세요 진짜 정말 이제 깨끗하고 투명하게 판매하는 딜러니까 그냥 한번 믿고 오기만 와요 음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멘츠 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전북 익산에서 방문하시는 고객님이십니다. 고객님께서는 K5를 파시고 더 연식 좋은 K5로 이제 대차를 하시려고 방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만나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웃음> 부분이 중요한 걸잘 모르세요. 네. 지금 다 요, 요, 확인 되셨어. 설명 많이 들으셨죠? 네. 네, 뭐 수술하는 이런건 사실 뭐 저희는 35만원 정해져 있는데 연도 또어떤사람 많이 받게 있게바꿔있는게이고있고요아수술요가 그렇죠 요거는 네. 그래. 제가 잘 설명을 안 드리는데 고객님 많이 보셨다고 하시는데 <웃음> 차를 볼건데 일단 은 기아 K5 인데 네. 말씀하신게 2세대 잖아요 그렇죠 그전 연료를 그러면 어떻게 LPG로 세상에. 봐요 LPG로 먼저 보고 그리고 무사고 이렇게 클릭해서 볼게요 네. 고객님과 보기로 했던 노블레스 검정색 차량입니다 네. 아까 저희가 두 번째로 골랐던 차량이에요 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고객님 저희가 이거 겉에 보기 전에 먼저 안쪽 들어가서 시동 먼저 같이 한번 걸어보고 네. 다시 나, 내릴게요 차에 좀 타주세요 네. 제가 왜 차에 타보라고 말씀드렸냐면 냉간시에 시동 한번 걸었을 때 이게 차가 또 어떻게 되는지 시동 걸리는지 또체크 해봐야 돼요 요즘에겨울철이라서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인솔이 좋죠? 네. 네 차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정도만 들셔서 아시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게 여기서 이제 RPM을 떨어뜨리면 차가 롤링이 있어요. 고기 좀 최대한 적은게 좋은 차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많이 없죠. 미션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후진했을때 액센트는 거의 어떤가요? 거의, 거의, 어, 거의 없죠. 지금 느껴지시죠? 네.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건확실한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교환된 볼트라든지 그 볼트 주변에도 도색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지금 전혀 안 보이고요 그리고 저 밑에를 보시면 이제 엔진오일이 누유되거나 했을 때는 밑에 얼룩이 좀 있는데 이건 지금 엔진은 클리너가 좀 생긴 거 같고 저쪽에는 누유가 잘안 생기고 보통 이쪽, 이쪽에 쪽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완전 지금 안 보이고요 이쪽을 빼서 이렇게 보시면 고객님 여기 한번 봐주실 수어요 안쪽에 보이시죠? 지원한거 네.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네, 왜그러냐면 혹시 그쪽을 처리하면서 뒤쪽에 뭐 사고가 있는지 를 체크하는건데 트렁크 리드쪽에 조금의 그한 요만큼 용접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쪽은 괜찮고요 차를 세워놓고 볼 때는 알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운행하다 보면 얘든지야 괜찮은 것도 덜그럭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충격 줄여주는 뭐할때링크라든가좁바 이런 쪽에서 좀덜그럭소리가좀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살 때는 꼭 시운전을 해봐야 되고 자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미션 이쪽에 엔진이에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조금 이런 거는 사실 뭐 누유도 아니고 그냥 때좀낀것 같고요 누유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밑으로 좀 이렇게 물 물이 좀 떨어집니다. 오일들이 근데 그런 거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아, 근데 네, 이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아침에 네. 7시쯤 나오셨죠. 음. 네. 익산에서 올라오셨는데 어. 차 보고 지금 뭐 계약 다 하고 한 4시 식판량 아, 네, 됐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예, 뚜렷하고 네. 정말 정직하게 어... 예, 그렇게 판매하는 딜러분 만나서 정말 기분 좋게 <웃음> 예, 감사합니다 잘 구매하고 알 받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제 막 망설이시는 분들 아 내가 어느 둘러한데 참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그분한테 한번 말씀 해주시자 하시면 시면 있으실 거예요. 아, 일단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와보세요. 진짜 정말 이제 깨끗하고 투명하게. 판매하는 딜러니까 그냥 한번 믿고 오해만 와요. <웃음> 감사합니다 고객님.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제가 이 차량 출고까지 해서 이따가 고객님 원래 타시던 차도 지금 명의를 변경하셔야 되니까 네. 잘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소지대로 가시고 이따 제가 글로 가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아, 네. 멘트맨 중고차 최진대표입니다 오늘 일정 이제 마무리 했고, 지금 출고가 완료됐습니다. 아, 오늘 오신 고객님께서는 복지카드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LPG 연료비의 총 30%를 지원을 받으세요. 그래서 어 오늘 LPG차로 오늘 결정을 하게 됐고 제가 옵션을 조금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서 옵션 많은 휘발유차를 추천해드렸는데 그 LPG 할인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LPG차로 결정을 했고 앞에 휀다 교환이랑 트렁크 리드 교환이 있는 차량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꼼꼼하게 검차해서 고객님도 다 보시고 만족하셔서 검정 색깔 노블레스 차량으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영상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차량 관련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